타고 지금 자유여인상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인 거라 같은데 얼른 가서 빨리 보고 호텔 가서 체크인하고 얼른 쉬고 싶습니다 좀더 가서 건너는 데가 또 있나봐 많이 가시면몇까 13인데 아추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아 무슨 여기엔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여기 보면은 서클 라인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따라 가면 될것 같아요. 열심히 뛰죠? 사람도 튀는 사람 엄청 많죠? 강아지들 뛰고 사람도 뛰고. 다 뛰어요. 얘가 a... yeah. 허먼스가 아닌가? 무슨 방이지? 얘가 허먼스, 허먼스, 허먼스는 아니고, 저위통 까는 사람들, 네 몸짱들. 와, 여기는 자전거에요 15달러에요 하루에 저희 그 무슨 따르릉 따릉이 그냥 비슷한것같아저 배가 보이고 아 진짜 뭐 진짜 멋있다 보이시죠 저기 서클라인 저거 오늘 저거 탑니다 저거 타고 자유, 자유의 유수신상을 1시간 반 정도 돌아요 그래서 날씨가 와 이게 햇빛이 비치니까 다 멋있어요. 강아지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고 다 이쁘고. 짜겠습니다. 우리 티켓 있잖아. 뭔지 어디에 쓴지 모르겠다. 티켓을 교환해준다. 제가 모른다. 사용하면 모른다. 좀 기다려야겠다. 10분 정도. 10분. 10분. 를 하고 갑니다. 추 끊기 아거 아니 안 했잖아 티키빈아 저건 그거 나보다 아 밖에서 밖에 있다가 있다 주 들어오자. 오 씨. 이게 지금 배라서 왔다 갔다 걸어요. 멀미하는 게 아닌가 지금 걱정되긴 합니다. 아... 이리게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이렇게 껴 있는데 지금 배 타다가 비 맞고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. 이거는 배가 오래됐는지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배, 배 안에 그래도 화장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Thank you for spending time and money with us. Did I mention Hamilton was the founder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? I swear somebody should write a p u l i t z e Prize money book o b o a d w a y musical n o e w New York. e o r e r e w y r n o e s w e w e r e o n e t o r y w e r e e k y k e w r e y r s w r r e w Waverly Place crosses Waverly Place, Sheridan Square is a triangle, when you measure from the ground to the tip of the p l a n e 17, 76 feet tall, take away the spire what remains w i s their average height, steam engines, shipping grew, industry grew, immigration grew, and the river was shrunk, this river is only half as wide here in the n e d s o be. This is the Manhattan Bridge. To your left, with a single red light on the top of that tower, t i s confused plaza in Chinatown. From the middle off, clock, column, sport hole windows, the up, clock, columns, porthole windows, Goldman s l i c e t u p o e r l a s One's Metropolitan Light. Behind that, the curve through from the dome, that's the General Assembly it. Building. 어. That's what the delegates see. Underneath the delt. 뭐. On the right is q u e a n There used to be a Pepsi Cola bottling plant. If only I could remember where. Have you seen the light? The torch is a symbol of wisdom or enlightenment. The National Honor Society symbols a torch. Like the rest of that, which is green, that's copper, two pennies thick. But on top, keystones narrow at the base. The last stone in a stone arch, it's keystone. So, you got to do it. Written 아, on it, the Roman numerals s p e l l July 4 1776.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해보십니다. is the keystone of our free society. But for women, for African Americans, we defaulted on its promises. Democracy, nothing but a dream deferred.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열어주세요열어주이 s r 세요 Thank you. t h a n 고 you. I'm going to go to the h e I'm o 에 가고 m e t 아니, 짧은 거타요이번에한 시간 정도 타야지 적당한 거 같아요. 짧은 날씨. 야 아무튼, 뿅. 내가 눈빛으로, 예스, 맴빛으로. 가 지금 챙겨서 리프트 불러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여기 도 마지막이네 알론 노바드였어요 10.30pm 10 room service is the same o u r Elevators are just on the t h l i n t h e l e v t Do you need any assistance with your luggage? OK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갑니다 14초. 일단 니다 할지가세요가아주죠어 잘해 <웃음> <웃음> 찍고 있어. 내 하와이 형한테 <웃음> 정신없어요1 <그래. 웃음> 1, 4, 3, 3. 1 4, 3, 3. 어.